이렇게 빠져나오고 들고 들고 들고 좋아 좋아 안녕하습니까 와, 왔어. 아, 여기까지 와주시고, 아이고 네. 청계천이 보이는 이곳. 네. 종강역 9번, 10번 출구로 나오셔서 스타 땡땡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어, 청계천 방향으로 쭉 걸어 오시면 미니 땡땡 편의점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익스트림 복싱 찾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아우좀 유명하잖아 우리 체육관이 네? 여기 유명한데요? 아, 유명하면 여기 안 오는데 <웃음> 안 유명해서 온 건데 체육관 회원분들의 95% 정도가 직장인분들이신데요 우리 체육관 위치가 주택가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직장 근처에 있는 거라서 우리 직장인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저녁에 너무 바빠요 회사 회식이 있다던가 야근 이 있다던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던가 자기개발로다른 거를 또 한다던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휘시간에 방문 시간을 쪼개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이제 개별적으로 그 회원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각각 회원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 운동하는 목표 어떤 분들은 탄력적인 몸매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어떤 분들은 뭐 기술 향상 그리고 또 자동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전화번호 한 번만 입력하면 30분 동안 운동시간 내내 자동으로 딱딱딱딱 영상이 이어지는 시스템 우리 체육관 6구역으로 나눠가지고 1번부터 6번 구역까지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각 구역마다 다양한 운동들이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어, 할수 있는 쉬운 운동들이 어, 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장점은 우리가 이제 코치들이 누군가를 지도해 드리다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러 이제 가게 되면 그 회원분들이 하다가 뭐 힘들거나 아니면 뭐안 된다거나 하면 은 이렇게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오토 시스템은 이제 시각적으로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원분들이 그걸 보고 기술 있지도 않고 정확한 자세를 보면서 계속 따라하게 되고 회장님 저도 옷 좀... 아 저기 가서 옷 걸어 입고 공풀기 네. 준비 하세요 알겠습니다. 안에 옷이랑 다 있어요? 아기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내가 따라가야 되나? 네? 아니요. 와우. 제가 찾아서 입고 올게요. 여긴 여긴 여자 타르실? 네. 말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케틀벨, 불가리안백, 노인머신 점프박스, 덤벨, 뭐 밸런스볼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샤워시설이 개인 부스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조리으로 올라오세요. 아니, 아니 뭐시작하자마자요 뭐 복싱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무술을 수련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링 위에 오를 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때 어, 아마추어지만 복싱 선수 생활도 잠깐 했었고 꾸준히 무술 수련을 했기 때문에 뭐 2, 3년 일반인들 수련생들 정도야 가볍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일단복싱룰리니까 네. 한번하십시 네. 감사드립니다. 자이분자 준비되어 습니까 네. 자 하겠습니다. 뛰어나고 네뭐치급조절도 좋고 펀치 스킬도 좋고 한번더해아네 check y g k g 적은 사람 이번엔 7 k g 많은 사람 to 아, c 아. 네. 아, 네. 네 거기에 묵직한 주먹 파워까지 어 to 익스트림 복싱 체육관에 오시면 네 확실한 호신 효과와 또 운동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웃음> 좀 나랑 비슷한 사람 이달라고 했잖아 아마 마스터 함을 <웃음> 그 직장 행사로 생각하고 때려지 아, 않았을까 뭐, <웃음> 생각이 되게 좋은 컨셉인데 <웃음> <웃음> 엄청 네.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아. 네. 지금 여기가 네 마스터 함이 네. 이렇게. 땅 때려놓고 얘가 네. 이쪽 네. 이쪽 네. 얼마나 이렇게 넓어요 네. 공간이 네. 네. 잊지 말고 네. 치고 네. 이쪽으로 가고 싶다 이만하고 네. 같이 움직여서 땅아 네. 오케이 저보다는 좀 못하시는데 일반인과는 또 틀리겠죠 왜그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를 계속 수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두세 가지 알아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그렇죠. 네.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여기서다 네. 잘해 항상 네. 음, 이게 앞발부터 움직여야 되나? 아, 왼쪽 쪽으로 왼쪽같은 네. 왼발 네. 네. 오른쪽같 오른발 지금 스템이 빠져서 느린 거예요? 아니면 스텝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이렇게 쳐야 되나요? 네. 스텝 빠... 스텝이 빠져도 네. 빨리 할수있는데 스텝이 네. 네. 네. 네. 다리가 너무 뒤로 빠져 뒤로? 네. 뒤로 아 빠지니까 네. 네. 나는 여기 있어요 네. 네. 자손 뻗어봐 여기 네. 뻗어요 맞죠? 네. 네. 뒤로 빠져 뻗어봐 아 멀어진다 네. 네. 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여기까지 나한테 오려면 거리가 길어지죠 네. 네. 그럼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게 네. 느려진거죠 네. 사이드로? 발을 살짝만 옆으로 아 이렇게? 옆. 지금 네. 다 뒤로 하려고 옆. 오케이. 아, 아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갔다가 와야지가 아니라 네. 가면서 바로 떼 있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네. 아, 가면서 바로 떼 있는. 네. 네. 네. 체중 이용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렇죠. 네. 그러면 아. 내가 이 발로 땅을 찍기 때문에 네. 네. 그 작용 반작용에서 다음 포치가 나와요. 강력한 포치가 오케이. 네. 네. 그렇죠. 네. 일명 스파 <웃음> 감사합니다 아주 네. 이력이 훌륭합니다 요거 연습해가지고 조만간 제가 다시 스파링하러 옵니다 오케이 두달아 오늘 너무 오래 받았어 두달두 달. 네? 알겠어요 두달 뒤에 올게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아니 뭐이 정도고 네 고생 많았습니다 가시다아 아, 아, 아파요 에이씨 반장님네 아, <웃음> 오늘 에. 고생했는데 어떻게 해? 네. 10년 한년 아, 아니요 저는 또이무도인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아 너무 힘들어요 가서 쉬어야 될것 같아요 이... 네. 술이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좋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멋있켜야돼 하여튼 오늘 와가지고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또 즐겁게 스파링하고 갑니다 아또 네. 직접 엘리베이터 문을 또 엘리베이터를 눌러주시고 네 관장님 성격이 일단 네. 너무 재밌고 좋으세요. 네. 관자님 복싱 지도 스타일은 네, 되게 친화적이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방관 네. 다음에 오면 관자님한테 도전을. 아. <웃음> <웃음> 내아 <웃음> <웃음> <아유씨. 웃음> <웃음> <웃음> <웃음>